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보낸 플레이어의 집구석입니다 자고 있는 플레이어를 향해 무언가가 창문으로 날아서 들어옵니다 날씨가 더워졌다고 모기가 들어오는 걸까요? 오늘 비가 제대로 빨리겠네요 잠깐, 이 생물은 모기가 아닙니다 귀찮게 군다는 건 모기와 유사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철칼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개체는 바로 망할 백스입니다. 백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볼수 없는 몬스터지만 한 마리라도 보이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죠. 우민들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소환사들이 불러내는 악질 중에 악질 몬스터입니다. 땅과 벽, 물을 통과하고 다니면서 플레이어의 에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철칼을 어디서 구한 건지 플레이어의 등짝을 찌르는 귀찮은 존재들이죠. 잡아도 주는 전리품은 매우 희귀한 확률로 철칼 하나만 주기 때문에 잡는 의미도 없습니다. 최근 이렇게 귀찮은 백스들에 대한 해결법으로 백스 앱프킬라 백스보기양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백스들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